와 대박이다 하와이도 아, 근데 다 60년 전통이라고 써있네 t h o a r e n i n e t h y o w a n t it b she's firing up that body y o u think that I want you 잠옷이. 찍어야 되나 봐요.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토요코인 회사에서 일본 여기를 예약을 했네요. 이 잠옷을 무료 프리 사이즈 잠옷을 주네. 오. 이런 엄청나게 긴, 약간 병원에서 입을 만한 옷을 주네요. 진짜 작다. 우와! 오! 오, 뷰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여기 15층이거든요? NC 백화점인가 보다, 저기. NC 백화점. 서면점 바로 앞에 있네요. 이렇게 조그만한 호텔입니다. 아담하네. 여기 하룻밤 숙박이 5만 6천원에 조식 포함이라 하더라고요.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도 진짜 무슨 간이로 만들어 놓은 느낌? 여기서 오자마자 양치를 한, 한 흔적이 있습니다. 어, 이 천장이 머리에 닿을 것 같아. 샤워커튼도 있고, 샤워기에 나다 욕조도 있네요. 역시 일본 호텔이라서 그런지 반신욕 욕조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1 5 1 5 그리고 여기에 제 직장 동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쪽 벽을 두드리면 은다 들려요. 큰 소리를 쳐도 들립니다. 그래서 작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라서 좋은 것 같고 엄청나게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붙어있어요. 그래도 창법 뷰가 꽤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 뭔가 여성용 패키지를 주셨더라고요. 간단한 화장품과 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군. 제가 출장 올때 챙겨온 잡동사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건데 여기에 가글 그리고 이거는 입에 뿌리는 스프레이 가글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쓸수 있고 효과도 좋아요 이것은 치실 이거는 안약 그리고 에드빌 진통제 소화제 카베진 카베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휴지에 쌓여있지만 얼룩제거 스틱입니다. 옷에 뭐 흘렸을 때쓸수 있어요. 얼룩지든때 강력제거지. 세제 같은 거예요 이거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거는 갑자기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애드빌이 효과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거는 평소에도 챙기고 다니는 키트고 그리고 이번에 가져온 거 빛.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옷창집 갔다 와가지고 옷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샤프랑 케어 스타일러 섬유 탈취제를 샀습니다 이거는 샤워도구 썬블럭 그리고 이거는 로즈 힙 시드 오일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킨케어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 더마토리 크림인데 그냥 순한 크림이에요. 이 순한 크림에다가 그냥 이 로즈힙 시드 오일, 오일을 섞어갖고 바르고 나면 다음날 얼굴이 굉장히 환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샴푸, 바디워시, 바디로션이 다 들어있는 쿤달 워시백 세트예요. 이거 하나 있으면은 든든합니다. 그리고 홍삼정 에브리타임. 엊그저께 엄마한테 긴급 요청해가지고 사다 주신 거고요 전기 헤어롤도 있고 음, 이거는 녹음기 소니 리니어 녹음기인데 제가 영상 가끔 찍을 때 쓰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맨날 갖고 다녀요 가볍기도 하고 조그매서 항상 갖고 다녀 부담이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충전기인데요 이거는 애플 충전기 이거는 샤오미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이게 몇 핀이지? 8핀? 이세 가지를 이렇게 다 갖고 다녀요 아니고 차 키도 가져왔네? 명함 이거는 작은 삼각대 지금 끼고 있는 거는 조비 고릴라 팥 미니 삼각대고 이거는 그냥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더 키가 커요. 얘는 이렇게까지 키가 커지는 애고 얘는 키는 커지지 않지만 관절이 좀 자유롭고 여기 자석이 있어요. 이건 액션캠인데 이것도 그냥 혹시나 해서 항상 가방 속에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샤오미 액션캠.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이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바람 강도 조절되는... 열면 열면은 이게 보조 배터리예요. 이 손잡이 부분이 보조 배터리라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에요 5,200 꽤 크죠? 그리이 전력으로 선풍기도 돌리고 그리고 급할 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거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기능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출장 갔을 때이하게쓸수 있는 이 쪼리. 올드스쿨 뷰를 어제 샀거든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검정색 사려고 했는데 흰색밖에 없어서 흰색 샀거든요. 근데 흰색 되게 마음에 들어요. 뒤꿈치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올드스쿨 뒤꿈치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약간 통통하게 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딱 잘려져서 반만 있어서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완전히 뮬인 것보다 슬리퍼 같은 느낌도 덜 나서 더좀 갖춘 느낌? 그래도 더 좋은 것 같아. 하얀 색깔. 여름이라서 흰색도 되게 예쁩니다. 너무 안에 들어. 유일한 단점은 볼이 좀 많이 넓다는 거랑 그리고 저게 뭐야 무겁다는 거그 빼고는 되게 편하고 좋아요. 나중에 가을 되면 검은색도 사고 싶어요. 굿굿 저는 이만 씻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힘들다. 이제 저는 잡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제주거나 남해안,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남부 일부 지방까지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 그로 인해서 강수의 분포를 보면 중부 지역에 조금 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 수치 모델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각종 수치 모델에서도 이 미국과 그이중심비를아가람 뭐 어떻게 갈를보를더 많이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됐었는데 실제 이제 제주기가쏟아지고 바람이 지금으로 때문에 이 너우성 파도의 상황이 또은근상황이라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습니다센 파도와 금융바람, 많 비를 동반한 태풍은 지구상 가장 강력한 자연재해중하나입니다 태풍의 를니다 아침만으 갑시다. 준비 특히 남해안 비가 리는 <웃음> 250mm 전 있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남의 여객선과 오늘도 운항을 멈췄고. 미쳤다. <웃음> 아, 돼서 나오니까 더 추가를 하려면 추가를 해야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셔도 됩니다.